Hi, hello, 빅슈라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길드 개편인데요. 또 어떤 더러운 패치를. 화려하게 바뀐 길드 패치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길드 퀘스트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주간 퀘스트라고 하네요. 매주 던전 120회, 대전 380회. 하하하하, 닌길이 씨발. 뭔가 도전 의식을 심어주는 퀘스트군요. 한주한주 한주 500판씩 힘내세요. 아자, 아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존 길드 퀘스트를 혼자서도 깰수 있도록 패치를 하는군요. 참. 이건 비밀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길드원 분들과 퀘스트를 깬 적이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입니다. 참 길드주화도 바뀌었는데요. 새로운 길드주화는 거래가 안됩니다. 그 말은 직슨 뼈빠지게 매주 500판을 쳐 돌아서 코딱지만큼 주는 길드주화를 모으면 1시간짜리 버프를 겨우 켤수 있게 되는거죠. 와우! 어메이징! 판타스틱! 그래도 불행중 다행이라고 이 망할 오동신 머리에서 나온 영던 컨트롤 10 참신한 던전 컨텐츠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클리어 시 많은 길드 조화를 준다고 하네요. 물론 고강 한정입니다. 역시 기러기 대가리에서 나온 아이또 길드깃발이라는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효과는 위에서부터 디버프 지속시간 앰퍼 감소 회복 아이템 효과 앰퍼 증가 이득 등량앰퍼 증가 경험치 득량 앰퍼 증가 아이템 드랍률 앰퍼 증가 그럼 이제 이걸 바로 쓸수 있느냐? 그었다 기대 겁나 크시네 영던 컨트롤 CV를 클리어하면 깃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이 깃발들을 뼈 빠지게 모으면 위한테서 강수 붙은 것들을 얻을 수 있죠. 저도 여기까지밖에 모르기도 하고 직접 해봐야 알것 같으니 플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